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신규 서버에서 어쌔신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무가금의 자세로 항상 여유있게 하시길 바라구요. 그럼, 어쌔신 무가금 육성 일개인? 시작합니다 4월 14일 1일 차부터 바로 영상을 못 만들어서 지금 3일 차인데 제가 알려준대로 하시면 금방 따라올 겁니다 저는 첫날엔 그냥 메인캐를 쫙 밀었습니다 메인캐 진행할 때는 옆에 이지역토벌 퀘스트는 싹다 받으면서 진행했고요 아스카 탄 장비가 있다면 초반엔 절대 막힐 일이 없으니 꾸준히 메인캐스트를 밀어 주시면 됩니다 밀다 보면 첫 막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바로 델라노루에서 메인캐보스 잡는 구간일 겁니다 이거 어렵다 느끼실 수 있는데 그냥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맞다이로 1대1 그냥 하려고 하면 바로 죽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빙글빙글 도망가면서 피 채우고 하시면 충분히 안 막히고 쭉쭉 미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마 퀘스트로 진행할 때쯤엔 잠시 스탑하시고 델라누르에 있는 지역토벌 모두 끝내주시고 루나트라의 고독의 숲 맵을 다 열어줍니다. 이쯤에서 여는 이유가 메인캐스트 그냥 밀고 왔다면 사막해 진행이 안될 겁니다 캐릭터가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역토벌을싹다 하셔서 마석각인 랩을 올리셔야 합니다 마석각인이 주는 지역이 델라노르, 고독의 숲, 기사의 후회 투에서 초반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일 각인석 다 얻으신 후에 마석각인 랩 올리시고 사막 메인캐 밀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면 돼요 밀다가 속도가 느리다 싶으면 뒤로 돌아가서 지역토벌하고 그리고 이때 영혼석 작업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영혼석은 최대한 갑옷에 넣는 힘의 영혼석 그리고 도전 보기에 들어가는 보호의 영혼석을 먼저 맞춰주세요 그 다음엔 명중, 치명타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네요 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비가이드, 전투력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3일차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 루트대로 따라오시면 정확히6 0랩화산전까지 가능합니다 한번더 메인캐 밀다가 막히면 토벌 캐스트하고 틈틈이 영어석 작업도 하기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막캐를다 하게 되시면 안전하게 7만 전투력 후반인될 때까지 마석가기 레버과 영어석 레버으로 노가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플레이한 1일차에서 3일차까지의 루트였습니다. 다음 4일차 영상의 화상 캐스트 루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